안녕하세요. 제 사실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있을까요? 제 옆에는. 이주연. 코비? 뉴? 다롱이는 아니고요. 케빈. 선우. 큐? 뭐 굉장히 많은 <웃음> 이름들이 나오는데 정답은 당연히 있습니다. <웃음> 내머리털 걸고 세명이야 제가 그분 닉네임을 진짜 외웠거든요 머리털을 거셨어요 분명세명 아닙니다 그분이 그분이 오 <웃음> 어, 왔다. 머리털 배달 왔다. <웃음> 머리털 배달 왔네. 안 나올 거야, 너네? <웃음> 오, 승자. 네, 한 명은 큐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큐. 아, 그리고 또한 명은 네, 정말 철저한 사람이네요. 자, 한명누굴까요 맞추시는 분에겐 큐의 애교를 드리겠습니다. 아 맞다. 내가 뭐 주변에 물건을 치우고 이런 장면을 쳤어야 했는데 큐의 손에 물건이 들어있으안 되거든요. 왜요? 히터폰으로 아, 써면안 돼요? 제이콥이었습니다. 네, 저희 셋이 같이 쓰는 방입니다. 네, 오늘 모자 컨셉트 미니. 꼴뚜기 왕자 컨셉입니다 비슷하게 생겼어요. 현재는 왜 늙어가는 거야? <웃음> 어떻게 이렇게 팩트를 날래? <웃음> <웃음> 여러분, 새와 사람은 늙습니다. 늙는 거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네, 그게 삶입니다. 그게 삶이래요. 코비가 <웃음> <웃음> 누구지? <웃음> 누군가 왔는데, <웃음> 누굴까요? 누가? 사실 저희는 방네 명으로서 네명 같이 써요. 네. 왜냐면 얘가 맨날 오거든. <웃음> <웃음> 그만 좀 왔으면 좋겠는데 계속 오더라고. 요 네. 아니 현지형이 방이 많이, 많이 없으니까 내가 할게. 다 <웃음> 그냥 바꿔. 나? 아 좋다. 근데 요즘 좋아 시대가 좀 좋아졌고 방에서 그냥 이렇게 막 구입 막 하네 그냥. 예전에는 그쵸? 예전에는 <웃음> <웃음> 뭐야? 예전에 막. 세 분들 다 오셔가지고 다 이렇게 막 준비해서 이렇게 앉아서 있잖아. 한두 번할 리잖아. <웃음> 그렇다는 거죠. 의미를 그냥. 옆에서 되게 열심히 작업하고 있어서. 현재 비지에 만들고 있어요. 아 진짜? 지금? <웃음> 말할 때좀더 슬프게 느끼게. 어? 아, 왜나 슬퍼야 돼? <웃음> 어, 어 뭐야? 빨리 또 인기 방송 알고 또 어, 오늘 짧은가요? 아니요 늦방입니다. 어왜 늦은 음. 방송? 아 장면 <웃음> 센스가 그렇게 좋지는 않네요. 네? 아, 네. 아 근데 저는 별다 줄이 에요 모든 걸 줄여서 방송 제목을 정합니다. 음, 제가 근데 하나 놀라운 걸 말씀드리자면 아까 전에 주현이 형을 잠깐 봤었는데 오지입니다. <웃음> 오져요. <웃음> 오죠가 되는 거예요? 어. <웃음> 그만 써 써도, 써도 돼. 아, 오케이 오케이. <웃음> 어떻게 알아요 <하래? 웃음> 여기 사전에 나와 있어요. 오지다. 손날래? 봐봐. 오지다. 일본어는 전문거든요. 오지다. 오달지다의 준말 오달지다라고 기왕이면 오달지다라고 했어요. 그런 말은 <웃음> 이제 3년 뒤에 쓰세요. <웃음> 더빙인데 허락하면 쓰는 거예요. 오지 오지다 오, 써도 돼요? 오지가 그거에 아, 5G. 아, 아. 아. 오지 춤이 빠르다는 거죠. <웃음> 오지든데요? 아 5G다. 네 5G다. 아 그럼 5G다. 5G다라고 하면 되겠네. 네. 네. 주현이 춤이 엄청 5G 허락한데. 오케이. 버비도 오지네. <웃음> <웃음> 허락해 주시네요. <웃음> 어 여기 조명 좋은데요? 좋아요 예. 네. 이 파란색 들어면 안 돼요. 여기 지금 얘가 자기 방인 것처럼 계속 왔다 갔다 한단 말이야. 아 진짜? 몇 가지로 아, 여기. 너 여기만 알지? 응. 아, 아니야. 아, 아니야. 아니야. 여기 방아지 응. 아니 꼴려. 아니야. 아까 전에 여기. 에릭도 있지 않아? 아, 아 있지? 에릭 열심히 지금 음, 지금 음, 랩핑 중이에요. 아, 랩핑 중이야? 음. 그래서 음. 에릭 뒷모습이 너무 웃겨. 음. 열심히 하고 있어 뒷모습만. 내가 <웃음> 뒷모습 야, <웃음> 봤거든. <웃음> 봤는데 <웃음> 어떻게 하는지 알아? 막막 <웃음> 막 이렇게 해, 막 이렇게 하다가. 끝났어. 하아 하자. 일 여기 손놓 어. 에아어 아티스트네. 에디가 이렇게 집중하면 주변을 잘못 봐서 아, 잘 내가 네. 그, 내가 계속, 계속 이렇게 들어가서 뭔가 음. 짐정고있었는데 갑자기 음. 어지 제이콥 어디세요? 제이콥 지금 그 어디 습니다 작업 중. 피시방에서 <웃음> <웃음> 16시간 16시간 동안 게임 한 사람처럼 나왔어. 아왜 갑자기 못 오죠? 준비가 안 됐잖아. 아니야, 아니, 어쩌야? 이거 과정은 못 보니까 작업 물르네 여기 옆에서 이렇게 안 되고. 뭐. 왜? 뭐예요안 돼. <웃음> 뭐야, 뭐야? 아, 그거 아직 돼? 안 나간 거야? 아. 뻥이야, 나 나와. 아니야, 나왔을 아, 걸? 나왔대. 이거 나온 거야. 100%야? 1 0 아, 0는 아니면 이거 안 돼. 100%는 아니야. 이거 봐 봐. 근데 이게 그냥 괜찮아 이제 사진인데 뭐 어때요? 안 돼. 이제 지금 사진인데. 안 돼. 진짜? 나왔어요. 아 나왔대요. 나왔대요. 팬분들이 나왔대요. 나왔던 거야. 대본을 언제 어 거짓말 치는 거야? 아. 아 이거는 형이 너 보여드려도 되지? 아니 아직. 형 그냥 찍은 거잖아. 안 돼. 주현아 가만히 있어. 제발. 아무 것도 건드리지 말고. 아 이거 그거야. 난 음, 몰랐어. 우리... 뭐 그냥 괜찮아 네, 괜아요 그럼 뭐 계속 이것도 스해곧 <웃음> 영원이 생일인데. 응, 어. 아 영원이 생일인데 뭐해줄 거예요. 8월 8일이잖아. 네. 보줘이 뭐 음, 뭐뭐 다... 조합이 응. 연습 안 하는 조합이. <웃음> 저 진짜 실망입니다 <웃음> 여러분 찜 <진> 두꺼게 <투자하게> 되셨어요! <웃음> 아 그러게.. <그래>, 아 잠깐.. <웃음> 아 그러게.. <잠깐만. 웃음> 여러분 여기 앞에 안 계신 걸 다행이로 생각하십시오 큐가 근데... 더비라고 안 봐줘요 아니 <웃음> <나 이거> 갑자기.. 굿뿔진는로찜 <웃음> 그 두꺼게 되셨어요! 은희 형도 고생했거든 요나 어제 피자 응. 먹어 나 오늘 찍난 행복해 <웃음> 다 <웃음> 먹었네. 그삼 대장을 다 먹었네. 나 어제 햄버거 먹거든 새벽에. 일부러 양이 적은 치킨집을 시켰어요. 다못 먹으니까. 어? 브랜드가 본야 양이 적었다고 말했는데 브랜드 맞아, 맞아. 말하면은. 어, 왜 적은 거 좋아하는 사람 없어? <웃음> 난 적은 거 좋아한다. 난 없어. 적은 게 좋아. 적은 <웃음> 거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웃음> 형. 아난 요새 적은 게 좋아. 왜냐면 치킨이 적으면 이제 더딱 좋아. 좋아. <웃음> 내가 1억 받으면 싫어하는 사람이 100억 받는데 근데 그래도 받을 거야 말까? 오 이거 조금 심각한 쟁입니다 저는 어, 안 말. 받을래요. 안 받을 거야? 제가 싫어하는 사람 100억 받잖아요. <웃음> 아 그것도 싫은 거야? 나 나는 받지 왜냐면 받아안 돼. 나는 난 그냥 내가 열심히 살아서 1억 벌래. 나는 받고 그냥. 안 쓰는 난날 화나게 하고 날 아프게 하는 사람한테 그렇게 줄수 없어 근데 너 아프게 싫어... 하는 사람이 누군데? 많죠? <웃음> <웃음> 근데 싫어하는 사람 얼마나 싫어하냐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아요 너무 싫으면은 저도 그냥 제가 열심히 해서 돈 벌겠습니다 난 진짜 내가 열심히 해서 돈 벌을래 저의 조그만 이득을 본그 사람이 공짜로 받는 게난 받을 게 거야. 나도. <웃음> <웃음> 아니, 어차피 그냥 시간 아, 안 돼요. 굳이 그 사람 때문에 어. 이제 막 힘들어할 필요 없어요. 근데 솔직히 싫어하는 사람이 배우고 생긴다? 그럼 막그 있긴 있 근데, 있긴 근데 있긴 저는 그러면 차라리 제가 1억을 100번 받아서 그 사람이 돈이 너무 많아지게 그냥 만들어 버리면 돼. 아 이거 아, 그러니까 왜한 번밖에 없어? 한 번밖에 없어? <웃음> 원래는 네. 딜을 하지 않을까요? 싫어하는 사람이랑? 아, 그런 아니야 그냥 둘다 어, 이렇게 안 받고 열심히 살면 되지 키 200에 어깨 25이 <웃음> <Nope. 웃음> 25cm면 어두울때 서있으면 전봇대인줄 알고 사람들이 있네 선호 25에요? <웃음> 저는 어렸을 때부터 배려를 좀 많이 하고 살아서 어깨가 좁아요 <웃음> <웃음> 왜냐면 저는 항상 이렇게 이러고 사람들 피하면서 다녔거든요 배려를 안 너, 하거든요 너그 너 사진 보면 주술 안그랬을 것 같은데요? <웃음> 네 아니 근데 여기 손으도 어깨 넓잖아요 <웃음> 흉터거든요 거기 부담스럽겠다. <웃음> 아 그러네, 그러네. 아 이렇게 휴대폰으로만 보고 있겠구나. <웃음> 어, <웃음> 생각해보니까 저, 저 하시지 않을까? 와 부담스럽다. 뭐지? 나쁘 부담스러우세요? 횟지뭐머니 <웃음> <웃음> <언니> 이런 뒤. <웃음> <웃음> 어떻게 발성이 그런지. 풀니까. <웃음> 그러니까. 지금 더비들은 되게 똑똑하신 것 같아. 에릭 어머니가 사주신 도넛 너네도 먹었니? 나못 먹었어 어떻게 맞아요. 알고 있어요? 어차피... 저 먹었습니다. 먹었어요 저 먹었어요 잘 네, 먹었습니다 나 먹었어, 먹고 싶었는데 그거 맛있어? 었응 있어? 밥 먹자 좀 남았을 거야 응. 아니 어떤? 설아가 뭔가... 먹다 남은 거 있어 맞아 누가 한입 먹고 내가 <웃음> 또 아줍더라고 내가 그래서 아니 나 인싸 회사 분나고 나... 이거 딱 봤는데 <웃음> 과연 누가 이렇게 한입 먹고 <웃음> 과연 누굴까요? 이랬는데 너였구나 아니야 x 요 현장이멍다 <목소리> 했어. 어. 마음이 넓은 거야. 아, 이멍다 아, 했어요. 아, 갑자기 근데 다른가 봐. 이 끄기 전에 보여 달라는 자, 한번 리고와 볼게요. 제가 어떻게 번쩍 들어서 네. 돼요. 이잔데요 어디 보자. 잔다고 그러래요. 제가 잡아요누 부르는데 여러분 그렇대요. 지금 네. 자고 있대요. 지금 딱 집중할 시간인가 봐요. 제가 그럼 에릭을 한번불러볼까요 에릭이요? 네. 에릭 불러오고 <웃음>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저희가 <웃음> <제가> 이제 마리하겠습니다 <웃음> 오자마자 음악 틀어야 되겠다. 왜? <웃음> 뭐였어? 뭐내 눈알 보여줬어. 각자 눈알 보고 누군지 맞춰보세요. <웃음> 야, 누구 눈알인지 맞춰보세요. <뭐라> 아, 이거 아, 아, 안 보여. 요안 들려요. 있었어. 죄송합니다. 와! 왔다. 왔어? <웃음> 아니, 왜날 끌고 오냐고 제가 끌고 왔어요. 아, 아직 박아 <웃음> <눈에>. <웃음> 네. 나 아, 잠 아, 잠 아. 있었잖아. 요 있었잖아. 상한 야, 여기는 왜 이렇게 어워 <목소리> 여기 어두워서 널불 거야. 밝혀 <웃음> <저> 마스크 벗으면 뭐야? <목소리> 뭐야? 뭐야? 대박이다. 야 아, 또, 하고 싶다 가서, 우리 집에 가서, 우리 집에 가서, 우리 집에 가서, 리집리 집에 가서, 우리리네가 냇갈비 야, 냇갈비 야, 야, 야, 나도 속았어 처음에 보면서 댄스 <냄> <냄> 아, 어, 아, 형님, <냄> <냄> 아, 형님. <냄> 어, 형 마스크 벗어봐 왜? 마스크 벗어봐 어, 빛난다 진짜 오! 얼굴 보니까 빛이 나 형님 <냄> 아니다 게 금방 만 많.. 여러분 <냄> <오. 냄> <냄> 오늘도 저희 더오이즈 방송에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홍대? 어, 항상 저희 사랑해주셔서 감사해요 자 여러분 눈을 감습니다 너무 <웃음> 자사 음. 여러분 눈을 감아보세요 그리고 근데 지금 대, 대부분 침대에 누워서 듣고 싶어요 아요눈 앞에 빨강색을 그려보세요. 왜, 왜, 빨간색이? 아니, 지금 왜 빨간색이야? 지금 빨간색이야, 애들. 약간 섬뜩한데요? 그리고 가장 무서 무서웠던 꿈을 그려. 야왜 그래? 야, 왜 그래. 야, 왜 그래? <웃음> 여러분 아마 지금 불 끄고 보신 분 많을 거야. 이 침대 놓아서. 침대 밑에를 다 오세요. 여러분. 아 어, 우리 무서운 얘기 할래 지금? 아니. 더빙 <웃음> 근데 저 뒤에 있는 건 뭐예요? 저희가 브앱을 끄는 순간 도비는 <웃음> 혼자 혼자이겠죠? 아니, 브앱은 꺼지지 않아요. 아, 아니, 둘이. <웃음> 아니요. 제가 본거 있어요. 어? 내가 그런 걸 봤어. 혼자일 때 너무 외롭잖아. 네. 근데 혼자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래. 그럼 둘이야? 그럼 누구랑 같이 있겠어요? 누구랑 같이있대데 아니 그니까 아, 혼자 막 우울하잖아 아 우울하고 이럴 때 외롭다 왜, 막 외롭거나 지치고 막 우울할 때는 그게 무서운 건 아니잖아 그죠 그냥 그렇게 그러면 좀, 좀 훈훈한 귀신인데 그러면? 개소리로 <웃음> <웃음> 벨 같은 걸 <웃음> 바꾸면은 <웃음> 좀그안한모이있거요자 다같이 인사할까요? 네. 네. 안녕 잘자 네. 안녕. 자, 미 내일도 출근 네. 네. 네. 좋아